가지고 장삼 입는 것이, 그 덥거든, 좀 벗, 벗는 게 좋잖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22, 22부터 할지 응? 지, 스물 두째는, 가섭 찰관이라. 찰관은 저거, 저, 계량대 마찬가지예요 요새. 깃대 씌우는 데와야죠요 거석 있잖아, 깃대 펄렁펄렁 씌우는 계량대. 그걸 찰관이라 그래. 가섭이, 어느 때에, 아라니가 물어 이러대, <웃음> 세존께서, 금난 가사를 전한 밖에 별로 어떤 물견을 전했습니까? 뭘다나요가습이 그때서 이제 대답을 대신에 가습이 불러 이르되 알아나하니까알아니예 하고 대답했잖아요 가습이가 이르되 문 앞에 가서 찰관을 도착 도각하고 도각하라 도각하고 놀아 이 소리지 착자는 그게 이제 좀꾸식이 강한 맛을 내느라고 착자를 붙인 김에 그거이 이제 본칙이고 염지에 가서는 무문이 가로돼 만약 이 속을 행해서 일전어를 하덕하여 친절하게 하면은 문득응산이회가 의면불 사람을 볼 것이다 저 천태산 지자선사가 법화산매에 들어서 들으니까 지자선사 그때서 부처님 당시가 멀거든 멀지만은 법화산매에 드니까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제자를 들고 설법하는 거 그것이 곤양가마있다라는거 허어져질 않았어 의면미산이라는 의면이 그것이 허어져지 않은 걸 보겠더라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도 이 도광문제는 찰갈찰하라 하는 고그 소리 고그 소리를 알아가지고 일전어를 친절 밀어서 친절하게 하면은 그런 걸볼수 있다 영산회상에 영산일회가 영산 영산의면불 사람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됐지 그혹 그렇지 못할 진댄비바실불 때에 일정 마음을 머물었지만은 곧 이금에 이르기까지 묘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 아래 이제 먼지할때 대통 지성불이 직급을 도량 앉자도불비안 나타나 듣기 어느 때든 마찬가지라 뭐요거 침입 내도 하도를 잘못 들면 며칠 전 지내도 그냥 뭐 아무 소용없는 거지 이거 시작을 해서 바짝 들면은 바짝 들면은 늘이 문제는 일부러 그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은 능소가 없어지는 거야 주관객관이 없어지는 거야 주관객관이 없어지면은 그때가 뭐 서가모니 당시나 아내나 저 며칠 밖에는 똑같은 거라 한 장소야 한 장소가 한 때가 되는 게야 시간과 공간이 갈리질 않아 그때 가면은 그거 오래 안 간답니다 오래 안 가는 것이 바짝 들면은 그죠 아침에 아니면 저녁때 가면 성공하는 거고 좀 늦어도 한 3일 가면 되는 거 바짝 안 해도 그렇지 바짝 하들 들어야 바짝 바짝 하들 들면 이거 며칠 안 가는 거에요 그거 그래야 되지 뭐몇칠 지내도 뭐그뭐 그뭐 아무 소식이 없으면 이게 뭐 똑같잖아요. 요 여기 있는 소리나 여러분들이 하도 들어가지고 안 돼서 그 이런 오래 나가는 또 같은 소리에요게 바짝들만 되는 길어 바짝들만. 그래서 저 옛날 저 중국에 염간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있잖아요. 염간 스님, 염간, 염, 염간, 빛저 소금 염자 비실간자 있는데 한그 이제 그래서 대중을 수백 명건리고 있는데, 늘 어때, 언제든지 수백 명을 건으려면 주심도 일을 하려면, 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거든. 밥도 먹이고, 뭐잠재이고 하려고. 그렇지? 수백 명을 건느리고 있는데, 이거 뭐한 백여 명도안냈내도 이렇게,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전에 총림이라 하면 하면 몇백 명, 몇천 명이라. 그러니 그걸 다른 사람하고 안만 해달라 해야 그잘 해주는 게 없거든. 그렇다면 은 자기, 자기 이제, 상자거나 손자 상자 그리 가까운 근속이돼야지 부리기도 만만하고 또 해주는 법이야 그 이제 영관씨님 밑에 그 상자가 하나있는데 나이 한 50대도 록 자꾸 대중 수발하고 짐심시봉하느라고 그러면 공부를 못했어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을 먹고 어둑어둑한데 법당 뒤로 돌아가다니께 뭐가 키가 팔 대장성 같은 놈이 말이야 시큼한 벙촉이 뜨고 시커먼 옷을 입고 탁나타나드래요 나타나더니 신임 가요지사 이거요. 그때 건조를 어디로 가자니까 가니까 가보면 선뭘 미리 물고 있어. 등을 밀쳐요. 아 그래도 내가 뭐 달래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딴 사람이 아니라 큰 신임을 모시고 대중을 옹호하고 하는 이거저그서 소임자인데. 그래도 가면 어디로 가래요. 가는 줄 알고 가야될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그 그 사람이. 무뚝 서더니, 나는, 신명을 맡아놨는데,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뭐냐, 물이, 이제. 염라대아의 보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영가사자라는 기라. 그, 그러면, 이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봐야 알지요, 이라. 늘 가봐야 한다는 기라, 이건. 그, 이제, 참선도 하도 해봐야 알아. <웃음> 남이 얘기하는 거아니근 건네가 지라네 해봐야 하는 기요. 그래, 이제. 이거 참, 사정은 어렵지만은, 내가 허랑방탕 해서 뭐, 그러기, 그면 그래 된 것도 아니고, 신임을 모시고 대중을 옹호해서 이렇 불법을 위해서 보니까, 50이 되도록 공부를 시대도못 해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주일만 바짝 하면 무슨 수가 있다 하니, 신임 나를 잡아가도 일주일 후에 좀 다르게 들어갔으면 될 수가 없습니까? 하니께 사자가 고개를 잘 담겼다니 그러 세요. <웃음> <웃음> 내가 직접 하는 것들만 신님 사정을 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신부는꿈인데신부는꿈이 잘못했던 난리 납니다. 큰 부지름당합니다. 그런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고 그런데 잠깐 계십시오. 내가 가서 염라대왕한테 사정을 해서 허락해서 일주일 후에 모시러 오라고 하면 일주일 후에 올리고 안 들으면 금방 갔다 올른지모릅니다 이러고 사그러져요 그게 바쁘지 뭐 바쁜 게 서서 이것이 뭔고 하고 찾았어 <웃음> 이것이 뭔고 하고 찾는데 반늘 끼는 듣기만 라첫 생각에 쏙 들어가 버렸어 얼마나 쉬어? 반늘로 끼는 거 이거 반으로 끼는 거 같아요 능소가 없어져 이게 뭔고 하는데 다구만 이게 합해져 버렸어 이뭐 하도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정하니까, 영가 사정하면, 아, 그참사정 그렇게 했구나. 그저 다른 일도 아니고, 선지식이 집어 인데 그럼 일주일 후에 뭐, 모셔온다들, 그 뭐, 더들 고뭐 있나? 그래라 했던 말이라. 일주일 후에 보니까, 무첩을 맥이라 능과 소가 한데 합해버리면 말이여 능소가 갈릴 을지에 우리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해서 서로 비고 눈에도 띄고 이런 거지. 능소가 합하면은, 불불이불상이 아니라 부처님과 부처님 새해도 서로 건네다 보질 못하는 자라 그래 귀신이 못 보지 귀신이 못 보니 잡아갈 수도 없지 어 자꾸 귀신 눈에 띈게이크니라오줌놓고 떠는 거다 들키고 있어 <웃음> 귀신한테 그거 그런데 안 들키도록 이제 좀그좀 잡들을 해야 될 텐데 자그래됐어요 됐지 어연간인간신이뭐 연관, 그저 상자는 사람 있지 누군지 몰라. <웃음> 그런 게 뭐다 법문이야 그런 거. 법문 아니요그쎄게 아, 너 성할 가요. 묻는 것이 뭐라 뭐지 뭐 이제 어, 세존이 어떻게 했으며뭐 그 금랑가설 정했다 그런 물지. 어? 묻는 것이 어떻게 답한 것이 친한가면. 만 침하리오. 같으리오. 웃는 곳이 어찌 답처 친절한 거와 같으리오. 됐어. 응. 기인이 어차하 안생긴 러다 밑사람이 여기에서 이 말에서 말이야. 눈에 심줄이 났더다. 심줄이 났잖가 이게. 응? 그런데 심줄이 나는 것은 났게 아니라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살려면 긴장을 하면 말이야. 눈이 후둥거러지고 눈에 핏줄이 생겨. 시지찮으면안그러져요 돈도 캐시는 바람에 그래야 되지, 그것도. 긴장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모두 이걸 알라고 애쓴다. 이 소리야. 힘줄이 났다 소리는. 응? 어? 알라고 애쓴다 소리야. 그, 게그사절에서는 형은 부르고, 가섭은 형이 되고, 아란는 동생이 되지. 형은 부르고, 도사 동생은 대답하는 것, 대답을 해가지고, 가출을, 서가문이, 집안 일을 말이지 더 날리니 그 양가추라 집안에 추, 추한 것을 더 날리니 집안 그저 잘못된 거이 이제 마을을 쓰여서 가추라 썼지 쓰지. 양가추라 썼지만은 그 사실은 우리가 볼수 좋은 법이 아니라 불법 불법 어? 불법 그걸 잘더 날린 것을 형제가 아마 응답을 하기로 가추를 더날렸다고 했어 변쓰는게라 이건 변 쓰는 거 좋은 것도 나쁜 게될 수가 있고 나쁜 게 좋은 것도 될수 있지 변이라는 건 그렇지? 도둑놈 빈쓴다는 거 몰라? 도둑놈 빈쓴는 거. 암화로 새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빈쓴다 그래요. 아무. 그 이제 그 북에서 저 오랑캐들, 이제 북에서 북괴들이 들어왔을 때 무슨 절질이 암, 아, 그 언어가 있어. 언어라 그랬지? 숨은 말. 언어를 써요. 백두산 하면 이놈들이 어딘지 턱 깔아태리요. 백두산이그고 그, 했지 뭐야. <웃음> 그, 뭐, 어디라 하면, 척가르쳐고그래가저고 어찌래 하는 거니, 이 자, 남자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말이야. 하나도, 옳은 말안 하고, 그래, 변을 써요. 그, 그래 도둑 빈 쓴다 그래이 사람들도 빈 쓰는 기라, 이거. 가셉이나, 뭐. 가셉이나, 아니냐빈 쓰는 기지, 뭐, 뭐, 딴거 있어. 야, 아찐니 그거, 이제, 에, 흥이 부르고, 동생이 흥, 응, 흥, 응, 해서, 가출을 덜 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보면 잘못된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중간에 비밀이 들었고 그게 깨고 미안히 들었으니까 괜찮거든 그래도 거기서 없어. 그래 그것이 거짓하는 것이 음양에 속하지 않네 음양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기 되면 날개 피듯이 이 세속에 세상 흘러가는 거 이거 말이야 음양 간기로 이뭐 남자와 여자 아는 것도 음양으로난 거예요 <웃음> 이게 그런 그걸 초월한니다음양에 속하지 않아서 이게 별로 이 봄바람이 봄행기가 나는 짓이다. 재미있죠, 어? 자, 스물째는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요. 육조가 어던데 이거 이제 한때 명상자가 도명상자지, 도명이라 있지. 이 사람은 마치에서 육품장군을 지내신니 아주 심께는 쓰는 사람이라, 심께는 주먹지는할줄 알고 그런 사람이요 어? 됐지? 명상자가 쫓아서 대류령까지올라가서 발이 돼가지고 다루는 거 있지? 그거 알지? 응. 뒤를 쫓아가대류령에라는 쟤까지 따라왔단 말이야, 이래서. 이를, 이래, 오늘, 조견 명성, 명기하고 육조가, 육조가 아니, 그때는 총각제지만은, 여건 조사를 아주 해놨네. 육조가 도명, 도명이여, 냉연, 에 그, 저, 도명이가 아니고 냉연, 뭐, 냉전이. 무슨 명이야, 이, 냉연 도명이라 그랬지? 어? 처음엔 뭐지? 어? 힘명이 냉교 희명이고 처음엔 도명이라 처음엔 도명이야 처음엔 중대기 전에는 도명인데 냉교 육조 희령대사한테 서로 그 법을 알고 살려면 한글자로 해명이 육조는 뭐해 뭐지? 어? 어? 희령이 뭐든 그래 해자돌림이야 그래 냉교에 <목소리> 이런, 이제, 처음에 도명이나, 길도장 조사가 도명이가 이러는 걸 보고, 그, 바로때바로대뺏어온 것이 사실이게 말이야. 곧, 그 바리떼 옷과 바리떼를저 도로에다 이렇게 턱 던지면서 하는 소리야. 던지면 이러되, 이 옷은 신을 표하는 것이라, 가히 네가 힘으로 다툴까 보냐. 인군장관으라 그대가 이거 가져가기를 내기 돋나. 네가 가져가려면 가져가거라. 됐지? 돌멩이가 그때 이제 드디어 그걸 들어보니까 갈지잔 그거요 이발이요 그걸 들어보니까 여산 부동이라 산이 산거 같아서 말이야 움직이질 않네이 밑에 돌거지면 한목이래흔들리지 떨어지질 않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안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지주 속열이라 뭐뭐 그래가지려면 속에 속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지주 속열이해서 어? 어? 머뭇거리서 속류라는 생이 나요. 그 그때가 그때는 이제 바랏때에 벗으러 온 사람이 말이요. 그때는 급, 급이 나니까 왈칵 이런 소리가 요명이 가로돼. 도민이 가로돼. 아래는 구비비빌 내가 온 것은 법을 구하는 것이요. 비위 이행이다. 그 이발을 빼으려고온게 아닙니다. 언큰된행작께서는 이제 잘 열어서 보여 주소서 법을. 그게니까 조가 그때 이르되 니가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때는 바로때또 뺏으려고 악한 생각을 가져왔고 지금은 법을 갈지도 알게 착한 생각을 가져왔지만 그게 착한 생각을 갖고 악한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게 번뇌망생이다 됐어 정의임 이맛에 정의 이러한 때에 나게 시 명상자의 본을 묶고 어떤 치이 도명 자네어 명상자어 본래 명목인고. 그러게그 그러니까 소리 거량한는에 그걸 거량이라고 해. 명이가 당하, 대화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부끄러운 게, 변치가 왼 몸뚱이에 땀이 흘러. 그러면서, 눈에, 눈물, 엄누하면서 그것에 서 비로소 참말로 예지, 아까까지는 거짓이고, 비로소 이런 예를 지어 가라도 지어서, 지어, 지어, 물어 가라도 돼. 예를 짓고 물어 가로대, 상내, 미러, 미리 위에, 우로 오면서, 부처님으로 오면서, 부처님대로 오면서 말이지, 미러와 미리, 미리 밖에, 한, 개유, 이집이와 도리어 다시, 뭐, 딴 이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멀딴 말이요. 그때 이제 육조가 가로대,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설명을 해준다면은, 그것은 곧, 미리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하면 둘이 갈라졌는데 둘이 알아서 이게 미, 미리 될테이 있나 그렇지 어 미리 아니라 여약 반조 자기 면목 해면 내가 만약 자기 면목 니네 면목 이거 코에 숨이 나오고 가량 그저 눈에 본 기운이 나오는 거 그걸 갖다 자기 면목을 갖다가 그걸 반조해서 반조할 것 같으면은 미리 각제 여변이라 미리 도리어 니가에 네 있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있느니라 도민이가 그때 이르기를 요가입니까 제가 비록 오조그 같이 있었거든 오조 항매산 말이여 법인선사한테 항매에 있어 가지고 대중을 따라가 지 있었지만은 실로 내가 자기 민목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못했다가 이제 당신 신님께서 입철을 지수해 주는 걸 입고서 입을 몽자 입고서 입으니까 여인이 음수에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뜨신 것을 스스로 아는 것 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됐지. 어? 어? 그래서 이, 이제 행자는 말이요. 이제 행자는 이제 그신임이라 소리가 안 하고 조사로 소리도 안 하고 이제 행자는 이제 곧 나으 시성이 되는지라 내가 신님한테그 소리 듣고 깼으니까 그렇지. 뭐가 시성입니다. 조가 이럴 때 네가 만약 그렇다면은 나도 널로 더불어서 한가지 항매신임을 시승을 했으니까 잘시스로 두고 해서 너하고 나하고 이좋게 지내자 어 그렇게 그래 한겨 이좋게 지내자 안 싸우고 오늘 싸우러 온 놈이니까 <웃음> 됐지 그러면 이게 본칙이 이렇게 많아요 자. 염지에 가서, 무문이 가로대. 육조는 가위, <웃음> 가위 이사출것가라이일이 급가에서 나왔다. 급가라는 것은 조용할 때가 아니라 그 아주 막담문문게 말이여. 긴급한 거속에서 그쭉 나온기라. 그렇지? 사가 급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노파심절이라. 그러니까 노파심절에서 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비풀려서 말을 한기라. 노파심절의 힘이 됐다. 그러면 이거 없다. 모은이가 이제 칭찬해 주는 거야. 비유 컨덴저 신이제를 이지란 이기란데 실가가 있어요. 요래 껍데기 속에 그 빨강이 무슨 아무라방이 저 딸기 빨간 딸기내로 고른 게왜 열이 댕기있죠이지이기거 몰라. 그걸 우리말로 여의주 여의주라 그래. 여의주라는 실가가 있어. 어? 몰라? 여의주 그거 저저저 저, 저, 저 진주 같은데 가면 퍽 많이 해가서 파는데, 어? 어? 볶음자 딸기 아니라 여기 저 풀에서 나는 질간데 요렇게 쎄 있는데 그 속에 그저 그, 딸기 매로 볶음자라로 그런 게 어머니 여기 저래 댕기 가지 있어, 어? 어? 뭐 말해봐 거기 말해봐, 어? 성유? 성준 남겨 달리고 이거 예지라가는거 모르구나 예지라 아주 딸리면 물렁물렁한 실가가 있어 씹으면 그 맛이 좋은 게 있어 자 예지라 그래 예지 비육 어? 어? 어? 여, 여지 여지라 그런다 여지 여지라 그래 여자가 아니라 여자라 하든지 그걸 내가 출처를 또 얘기. 요거 이제 여기 무슨 가령 그실가리 여자라든지 가령 어, 난 예자라고 해. 요 예, 예자라 하든지 하는 이렇하는건데 하는데 요거를 요거를 지자라도 벌으면 하고 어? 예, 예지? 예자라도 예지 하고 그래. 기라도 또할 때가 있어. 기라고 어. 예자라고 여자라고 있어. 그 실가 이름이 있어. 요 아다자자를 우리 음으로 그래 하는게 이상하지 아다자자 아야, 이 자, 쓰잖아, 이거. 아야, 이 자. 근데 또, 그것한 그대로 쓰놓으면 그대로 쓰면 이래도 써야돼 이거 뭐래 이거. 아기. 사람한테는 아기라고 그러지만, 아기라고 그한테는 강아지, 송아지 그래야죠. 아지라 그냥 일러요. <웃음> <웃음> 어지 아지만, 뭐 강아지, 송아지, 그래, 이랬거든. <웃음> 이 아, 자, 나, 이 아, 자는 여자째가 이걸 지러도, 이거, 마찬가지로 읽고 자라도 일러요. 어? 알지? 저 다문지 짜서 듣기 어디갔어? 어디까지 했어? 갔어? 응? 그래 신아신 이지를 이지라는 거실과가 있어? 그, 껍데기를 발교하고 그 껍데기가 있어요 두꺼워요 껍데가 발교하고 그 씨를 발라 뿌리고 그맛 있는 칠관에게 네의 입속에다가 그걸 보내둬서 친절한 기지에. 다만 네가 네가 말이여, 다음은 네 종요로의 네가 씹어 가지고 한번 씹어 생기는 걸 요한다. 그게 그러니까 그 흡사 흡사 도명존자한테 도명존자한테 그 노행자가 하는 짓이, 그렇게 친절하다. 아주 맛 좋은 질가를 껍데기를 까뿌리고, 씨도 바르고 해서, 니네 입에서, 이 어린애, 뭐, 전 미길 때, 미길 게 요거, 먹어봐라, 해가지고, 그걸 씻기는 것 같다. <웃음> 재밌지? 예지란 질가가 있다는 거 말아도, 응? 어? 그거는 끝났지, 그러면. 그렇게 친절하다. 도미이가, 도미이가 저, 육조가. 조명이 한테. 됐지? 자, 송활, 송활 가로대. 그러면 그거 전하는 법, 저 위에 가섭전자가 전한 법, 또 서갈머니가 전한 정법안장이나, 그렇지? 또 여기 오조가오조가육조한테 전한 거나, 그거 속에 뭐 전하는 게 있을 거라, 어? 있지? 그거는, 그 정법안장이라 지금 말하면, 그것은, 그림으로 그리가주도 이루질 못하고 모불성해요. 됐어? 네. 합을 치러다 그림으로도 또 나가질 못합니다. 성취질 못한다. 뭐 해서도 이루질 못하고 하 해서도 성취를 못합니다. 이루질 못합니다. 우리 불성자리 생명체야. 법자리 됐지? 그자는 잔불급해요 후생서로다. 그건 칭찬해서 미치지도 못하며. 구생수로다. 요 생수를 갖다가, 옛날 강장에서는 생수 두 자를 갖다가 고생이라고 했어. 고생, 고생을 하길 수위라 이랬는데, 이제 보통은 그걸 생수를 할지게는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이고 코로 받아들일지게, 그니 풍익은기만 수월한데, 편안한데, 이건 선거. 선거, 설생자라 이게 선거. 설기 받아. 얼기 받은 게 고생이라 이랬는데 됐지? 어? 후생수라 여기 인해 됐는데 후생수라 했는데수 수는 이게 수는 어떻게 됐든 이게육관문드로 눈으로 색을 받아들이고 귀로 소를 받아들이고 코로 냄새 받아들이고 입으로 맛 받아들이고 몸으로 끄끄럽다 덥다 촉각을 받아들이고 뜻으로 좋다나쁘다를 받아들이는 게 수여 이걸 말하면 사량이라 분별 사량분별이라 요 하나만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는 말이야 그걸 우에 새겨 어, 어디로 갔노 그이제 찬물과 피에 찬에서 미치지 못하며 그 자리 바로 법성자리 마음이거든 거는 수를 내을 실지어다 수는 분별이여 수는 분별을 내기를 실지어다 후생수 됐지 후생수 자이저가 그, 이 옛날, 공자가 이래. 가만히 있으니, 인격이 참 좋단 말이야 그, 보통 사람 앉아 있는 것다 이, 공자나 서가모니가 이래 앉았으면, 두둑할까, 이라. 그, 자아가 칭찬한 게 있어, 그게. 그, 이제, 왕지 미고하고, 우르르보니, 점점 볼수록 더 높아지고, 왕지 미고하고. 찬지 미견이라, 이래, 뜰벌락하 해도 더욱 단단해, 다뜰어지잖아요 천지 제전이나우제번니 앞에 있는 것 같더니, 홀이 재우로다재이르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해인기가 그렇다는 걸 이제 공자 칭찬도 그래 했거든 이제이 자리가 그렇다는 게맞자이 자리 우리 마음 자리가 새로 생겨야 되겠네 뭐 해서 이루지도 못하고 그린 것에서도 이루지를 못해 찬물급 그 피어 후생소다 찬에서 미치지 못한 그 마음 자리지 그것을 후생소다 그다가 분별을 내기를 실지어다 숫자는 분별 알겠지 아자 고생스다 그 본래 면목을 멀처장하니 그, 그게 본래 면목이거든. 그림도 안, 그림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표쇄 안 되고, 생각으로도 표쇄 안 되는 그 마음이 있게 말이야, 어? 본래 면목, 그걸 면목이래 면목은 멀처장이라 본래 면목은 어느 곳에 자, 그걸 감지할 수가 없는지라. 어? 시기 기세에도 그 불운이라, 시기가 무너질 때도 말이야. 그래서 그 자리는 썩는 것이 아니니라. 이 소리 들으면 무슨 뭐좀 열리야 되는데 이 소리보다 더 이게 뭐다 가지고 한 소리거든 이 소리밖에 더할게뭐있어 팔만대장에 찾아봐서 요렇게 대본에 집어 가지고 쪽지게, 쪽지게로 집 듣기 말이야 요렇게 내는 말이 없어 어? 자어 오늘 그리 어려운 거왜 이래 모두 어려워해 어, 너무 좋아 그래. 하여간 이 법문이 좋네 오늘 난그 난 전에 무언가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올라고 일부러 일을 내가 이걸 하면 뒤집어 이는게참 좋아 법문이